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왔습니다. 어, 추워. 굉장히 손이 시렵네요. 우리 이번에 온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야, 완전 시꺼멈. 아, 손이 얼었어. 사랑해. 러브, 러브, 야. 아, 머리카락, 돈을 입금을 해보려고 합니다. в cool. 가시마 아, 시마도 아, 너무 졸리빵. 오늘의 계획은 아직 코테라가 제가 일본로온걸 모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놀려줘야 될지 모르긴 어, 왜 이렇게 머리가 한발이지 이거 짐을 다 풀어놓고 코테라. 회사 쪽으로 가서 놀래켜줄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불행해. <목소리> 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안 사보려고요 아주 돈 아깝기도 하고 있으면 사고 싶다 저기 보이는 마르노틴 빨간 거네 지금 이렇게 서있는데요 호텔에다가 과연 저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아봐줄지 근데 진짜 있을 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또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호텔아 모르게 원래는 호텔한테 내일 간다고 해놓고 오늘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프라이즈는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네요. <웃음> 아, 재밌을 것 같아. 자, 렇게이서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라 회사가 있는 역으로 도착을 했는데 사실 잘.. 어디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어.. 이게 맞나 싶기시라고 아, 무슨 깡으로 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어떡하지? 큰일난거 아닌가? 분명히 역이랑 회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7번 대구치라고 했으니까 어. 들어. 아!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들었다 어. 여기가 회사 앞인데 그 여기랑 바로 직결된 회사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여튼 이렇게 <웃음> 이거 회사 입구인데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코테라는 항상 일이 끝나면 라인을 해요 라인으로 끝났다고 하고 전화까지 하는데 어, 전화가 아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쁘다고 하고 끊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코테를 한번 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놀랄 생각에 너무 설레 그냥 파봉이 네. 코티라가 맞아서 네. 뛰어봐야 돼. <웃음> <웃음> <웃음> 정말 힘들게 한국어를 미친 것 같아. 찾았다. 어, 지금은 코티랑 <웃음> 조 사이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웃음> 너무 재밌다. 들어다저까봐 wow, 심장이 쫄깃쫄깃 쫄깃쫄깃 하네요. <웃음> 지하철 에서는 바로 옆에 서 볼게요. 알려나 모를 까봐 기다리고 얼굴을 최대한 바라보요어열차 온다.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는 거야. 빨는 거야. 빨 e n なんでなんでいいのえなんでなんでなんでいいのなんで え? なんで? なんで? なんでいいのマジであお前偽物だろお前お前ショートやらすえなんでびっくりした なんで? <笑>